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우뚝 솟은 상인의 거목이에요. 상인의 거목은 루루 상점에서 1,8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매우 큰 나무이며 총 10번의 벌목을 할수 있고 다량의 통나무를 습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벌목을 할 때는 추가적으로 찌릿찌릿 입사귀를 습득할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은 특정 장비 아이템을 봉인할 때 사용하는 찌릿찌릿 변환기와 기계 장비의 부품인 동력장치를 제작할 때 재료로 사용돼요. 하지만 수요가 많은 아이템이 아니라서 낮은 시세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상인의 거목 아이템 정보에는 성장시간이 7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심어보면 성장시간이 없이 바로 벌목이 가능한 상태이며 벌목 이후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7시간이에요. 그리고 회복이 완료된 후에 6일동안 벌목을 하지 않으면 나무가 없어진다는 것과 사유지가 아닌 장소에 거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연식생으로 변하여 소유권이 없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특히 상인의 거목은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캐시로 구매한 호박머리허수아비를 비롯한 원두막에만 심을 수 있고, 퀘스트를 통하여 습득한 텃밭에는 심을 수 없어요. 회복이 완료된 거목은 비숙련 기준으로 노동력 600을 소모하여 벌채를 할수 있으며 벌목을 하게 되면 상인의 거목 통나무 더미를 습득할 수 있고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여 통나무 천개를 얻을 수 있어요. 즉 상인의 거목을 설치하여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통나무 만개와 찌릿찌릿 잎사귀 500개이며 소비노동력은 6천이에요. 통나무와 잎사귀를 가공 없이 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575골드이며 소비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군은 58동으로 비숙면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나름 괜찮은 효율이 나와요. 하지만 상인의 거목을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캐시를 골드가치로 환산하여 생각해보면 약 400골드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사서 심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본인이 벌목 숙련도를 편하게 올리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회복속도가 빠른 편이며 차지하는 텃밭의 단위당 효율이 좋기 때문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